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영지의 몬스터를 30분동안 사냥하면 얻는 수익이에요. 영지는 선영마리, 누이마리, 살피마리, 안식의 땅으로 총 4개가 있으며 공성전을 통해 점령한 세력만 사냥할 수 있어요. 다른 세력의 영지에서 꼭 사냥을 해야겠다면 수호탑의 영역 밖에서 조금씩 잡을 수도 있지만 실수로 수호탑한테 한두대만 맞아도 죽기 때문에 사실 힘들어요. 사냥은 달빛 담은 과즙 음료를 도핑하고 진행했으며 몬스터들의 체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공격력 도핑도 하는 것을 추천해요. 그리고 정화지역의 몬스터들은 각 영지마다 나타나는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잡기 편한 지역에서 하는 것이 좋아요. 개인적으로 살피마리와 누이마리 몬스터들이 몰이 사냥하기도 좋고 지형도 편하기 때문에 추천해요. 정화지역 몬스터들을 잡으면 원대륙의 돌을 습득할 수 있고 망토합성에 사용하는 강화재이기 때문에 모아두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아주 낮은 확률로 검은 진주빛배의 설계도 조각이 나온다고 하며 설계도 조각을 모아서 으르렁거리는 소형 범선 도면으로 만들 수 있어요. 또한 설계도 조각은 경매장에서 4 0 0골드가량에 팔리지만 정화지역 몬스터를 잡으면서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화지역의 몬스터를 잡다보면 수호탑 주변에 바이라바 5마리가 나타나요. 바이라바는 필드보스급의 몬스터로 처치시 명점을 획득할 수 있으며 금상자 및 설계도 조각을 드랍해요. 그리고 소환된 이후 15분가량만 있다가 사라지며 주로 공대를 모집해서 잡아요. 바이라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른 영상으로 소개해드릴게요. 30분 동안의 사냥이 끝났어요. 습득한 아이템은 계승자의 주머니 155개와 잡동산이 18개, 원대륙의 돌 희귀 80개와 일반 72개, 영험한 기운이 봉인된 돌 8개, 도면 가방 4개, 그리고 명예점수 350점이에요. 또한 사냥으로 얻은 순수 골드는 3골드 1은 17동이며 설계도 조각은 나오지 않았어요. 설계 도조각이 잘 나온다면 도면 가격이 이 정도로 비싸진 않을 것 같아요. 도면 하나에 34,000골드라니 어마무시하네요. 습득한 도면 가방은 상점에 팔아버릴게요. 정화 몬스터들은 체력이 높기 때문에 많이 잡지도 못하며 일반 등급이라 명예점수를 조금밖에 못 얻었어요. 주머니 155개를 다 열었더니 소지금액이 314골드 40은 67동이며 소비한 노동력은 손재주 대가 기준으로 3 2 5 5에요영험한 기운이 봉인된 돌은 개당 1골드 80은을 판매하여 14골드 40은이며 30분 동안 사냥해서 얻은 총 수익은 328골드 80은 67동이에요. 그리고 노동력당 수입으로 계산해보면 10은 10동으로 낭토합성을 위한 원대륙의 돌을 파밍하기 위해서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면 추천하고 싶은 사냥터는 아니에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